안녕하세요. 빵원입니다. 오랜만에 글 얘기할게요. 남의 글이죠. 아, 위대한 개츠비를 최근에 읽었는데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읽었었고 또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로도 봤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었더니 보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어, 개츠비 초판의 표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문예 출판사 걸 읽었고요. 요즘에 제가 푹 빠져 있는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음, 전자책 얘기는 다음 번에 할게요. 네, 모든 소설에는 자, 이 소설을 쓴 작가가 투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의 모습이 작가인 스콧 피츠럴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1896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생을 마감하는데요. 우린 우리, 우리 나이로 마흔 다섯? 뭐 네. 네, 마흔네 살에 한참 좀 왕성한 활동을 해도 좋았을 시절에 음,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피츠럴드는 일찍부터 굉장히 재능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척 화려한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츠럴드가 처음에 짝사랑했던 여자를 보면요. 지네브라 킹이라는 여자를 스무살 때 짝사랑했다고 하는데 어, 지네브라 킹은 16살이었고요. 이 지네브라 킹이 이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데이지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댄스파티에 가면 줄을 서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사랑은 이루지 못하죠. 짝사랑만 하고 끝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피츠널드가그 젤다세이어라는 여자하고 약혼을 하는데요. 이때 어, 파혼을 당해요. 그 젤다세이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좀 화려한 여자였던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이즈음에피츠럴드가 어, 낭만적인 에고이스트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출판사 여기저기에 투고를 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웃음> 그런데 1920년이 돼가지고 겹경사가 나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목을 좀 바꾸고 조금 손을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낭만적 에고이스트의 제목을 낙원의 이쪽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약간 리라이팅을 해서 어 데뷔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소설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파혼했던 젤다 세이어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만나서. 근데 이 젤다 세이어는 기록상으로 보면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여자였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피츠럴드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글을 써서 먹고 살지만,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여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버리가, 버리가 <웃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젤다 세이어는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그런,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요. 개츠비 역시 알코올 의, 의존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어, 글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인 게 분명한 게 계속해서 글을 냅니다. 장편, 단편 이런 것들을 내다가 24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어떤 성공을 통해서 얻게 된 금전적인 부그 다음에 또이 시대가 굉장히 그 소, 소비와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인지 유럽으로 건너가고 아주 화려하게 즐거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만나게 되고요. 또 이들이 또 그리고 거트루드 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글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파, 무슨 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5년에 드디어 위대한 게츠비 라는 소설을 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피츠럴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고, 뭐 등등등. 미국에 돌아와서 재기를 노렸지만 재기하지 못했고,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단편들을 쏟아냈고, 그리고 나서 어, 시노리오 작가로도 활동을 해요. 이건 정말 순수, 자기 글을 시나리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했, 했고, 빚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어, 알코올 중독 중에 걸렸다가 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소개했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들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어떤 허무와 환멸을 느꼈던 그런 지식계급, 그다음에 예술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글을 썼던 사람 중에는 뭐,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다음에 스콧 피츠제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와 실패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 썼지만 음, 완전히 허무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겠어 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 의욕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도 20년대부터는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비트 제너레이션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 만들어진 그 세대인데요. 이때는 완전히 뭐 패배 패배했다라는 그런 보헤미안적인 약간 그런 쪽으로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스트 제너레이션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겹치냐 재즈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요. 부와 사치와 향락을 했던 시대예요. 아니 아까 로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왜 이게 웬말이냐 할수있지 모르지만 그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황폐화됐는데, 미국은 완전히 부자가 돼요. 왜겠어요? 그 전쟁하는 유럽에다가 무기를 막 팔고 엄청난 부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열심히 벌지 않아도 생활이 되고, 오히려 돈이 펑펑 남아도니까 엄청 막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이런 그 향락. 뭐, 이런, 음, 시대가 되고요. 이때 그, 미국 가면 다 돼. 하는 아메리칸 드림. 나도 열심히 하면 할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된 시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1928년쯤부터 이제 꺾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재즈 시대의 그 극은 한 5년 정도 지속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대공황이 딱 오면서 완전히 딱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재즈 시대인데, 지금 이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재즈 시대입니다. 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핏즈럴드의 탁월함, 대단함을 저는 주인공의등장에서 봤어요. 어, 보통의 소설들은요. 주인공 등장하면 시작하고 주인공 죽으면 끝납니다. 보통의 소설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요. 핏즈럴드는요. 4장에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 책으로 보면 총 225페이지 중에 60페이지에 등장을 해요. <웃음>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4, 5, 6, 7, 8, 홉개의장 중에 다섯 개의 장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작가가 이 주인공을 이렇게 등장시키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고 긴가민가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이러한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독자와 밀당을 하면서 되게 싱거워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웃음>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그렇게 꽁꽁 숨겨뒀다가 이렇게 탁 등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리고 정말 당연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런 필력을 보여줍니다. 뭐 어떤 남자가 순수하게 어떤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여러 번 복제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구성이나 구조나 그리고 이러한 표현, 이런 필력, 이런 것들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위대한 개츠비가 사랑받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인 것들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물과 빛이에요. 그물 건너편에 데이지의 저택이 있죠.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반대로 데이지의 저택 건너편, 물 건너편에 또 개츠비의 집이 있죠. 개츠비는 매일 밤 화려한 불을 켜고 파티를 함으로써 어, 데이지가 이곳을 봐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물이 있어요. <웃음> 그리고 빛이 있죠. 그런데 저는 물과 빛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잡히지 않는 것들 라고 봤어요. 그 책에서도 그 초록빛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푸른물 푸른빛 아 없는 색깔 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이 푸르지만 사실 물을 떠보면 물에서 푸른색이 나는게 아니라 아무 색깔이 없죠. 빛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파랗지만 하늘의 그파랑색을 직접 현물로 접할 순 없잖아요. 결국은 빛이 중첩에서 생기는 그런 푸른색인데요. 그 푸른색 너머의 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거를 상징성을 갖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츠비의 수영장도 마찬가지죠. 결국 개츠비는 이룰 수 없었고 그녀를 잡지 못했고 결국은 잡히지 않는 물속으로 어, 쓰러져서 그곳에서 죽죠. 그리고 소비되어진 대상들입니다. 그톰 부케넌이 소비한 머틀이라는 정부. 톰 부케넌은 머틀 말고도 이전에 약간 뭐 잡부 뭐 이런 여자들하고 바람을 많이 피웠던 걸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강아지였어요. 머틀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하니까 강아지를 사 주죠. 강아지는 이 시대에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면서 무슨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뭐 약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머틀이라는 여자는 강아지를 가짐으로써 강아지의 소비함으로써 물론 그 톰이 강아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데이지이고자 싶어했던 것이 아닐까. 어, 데이지가 될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이고 싶은 그런 욕망. 그 욕망의 대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소비의 대상. 그것이 또 강아지였던 게 아닐까. 그리고 가장 허무하고 잔인하고 슬프게 소비되어진 대상은 윌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슨은 정말 계속 뭐 존재감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오해해서 개츠비를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진실의 은폐, 그를 위해 소비되어진 참 힘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츠비가 뒤늦게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츠비라는 소설이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츠비 안에는 그나마 작가가 희망이라고. 본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은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을 싸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성공, 그리고 완전 거짓뿐인 환경, 여러 가지 치장, 그것들이 개츠비라는 순수한 마음 겉을 완전히 싸고 있기 때문에 독자 자신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얘가 진짜 뭐야? 라는 계속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고 이게 뭔가 하면서 밀당? 이게 뭐지? 아닌가? 개츠비는 정말 나쁜 놈인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츠비는 그냥 바보같이 첫사랑 좋아하다가 못닌져서 죽은 사람인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단순화도 시켜보고 복잡하게도 분석해보고 막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밀당이 있다는 라 거예요. 독자하고. 그렇게 할수 있게 만든 거는 결국은 개츠비라는 중심의 안에 있는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뭔가 모호한 것들, 화려한 것들, 거짓말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개츠비 자체를 되게 의심하게 하고 그 모호함 때문에 결국은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여지를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는 욕망이 있어요. 결국은 그 욕망, 욕망들이 욕망막 부딪혀요. 그리고 그 욕망 앞에서 만큼은 다 솔직해요. 데이지도 자신의 그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망이죠. 데이지는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셔츠를 보면 막 울죠.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주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젤다 세이어가 지금 개츠비아 게츠비가 아, 아니라 피츠제럴드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이 여자가 그 피츠제럴드의 부인이었던 젤다 세이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지네브레킹이 그 피츠제럴드의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이 뭐 아주 묘하게 잘 섞여져서 표현된 게 데이지고요. 너무 딱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 데이지야말로 한마디로 표현된 그 개츠비의 욕망의 대상이자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이지라는 우리 한국 음절로는 새 음절인데 이새 글자는 뭐 개츠비의 첫사랑이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책을,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에 돈이 묻어 있다. 굉장히 막 우아하게 느리느리 말하는 그리고 포스키하지만 그 안에서 데이지라는 여자 안에 그 개츠비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된 한 단어 하자면 데이지가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예전에 제 친구의 꿈은 그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남편과 주말에 마트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말에 마트라는 말 안에는 아, 남편이 정규직일 것, 평일에 매일매일 평일에는 회사를 다닐 것, 그다음에 마트를 가려면 차가 있을 것, 뭐 그죠? 그다음에 뭐 가정적일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쨌든 데이지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욕망과 꿈과 이런 것의 대상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상징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 제의 골짜기라는 게 나와요. 저는 책을 보면서 피츠럴드가 굉장히 장면묘사에 탁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 개츠비가 영화로 자꾸자꾸 나오는구나. 너무 장면이 소설만 봐도 그려지니까 영화 제작자가 볼 때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 표현하기도 쉽지만 그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엄청나게 또 화려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덜컥 하면서 좀 걸렸던 부분이 제의 골짜기였어요. 이 부분이 되게 상상이 잘안 갔어요. 그리고 제의 골짜기는 몇번 등장을 합니다. 한 세네 번 근데 이곳이 그 밀슨과 머틀의 그, 그 공간이죠. 근데 데이지인의 집에서 도시로 가는 데 있는 중간에 있는 그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부분이 잘 상상이 안 가고 이 부분만 무척이나 굉장히 이렇게 정말 골짜기스러운 굉장히 이렇게 깊은 쭉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게 피제랄드가 조금 이 공간을 나눠주는 어떤 분리된 공간을 어, 만들어줌으로써 허구적인 상상도 조금 더해지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어떤 분리된 공간으로 보여주려고 했던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짧게 쓱 지나갔지만 제가 좀또 주의깊게 희한하게 본거는 그 울프심이라는 그 지하 그 클럽 같은 데서 만난 그 개츠비의 두목이 두목 <웃음>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제 단추가 상하로 만든 단추였는데 그 사람이 이게 뭔줄 아나 하면서 그 화자인 닉한테 뭐라그러냐면 이거 어금니로 만든 단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 되게 소름이 쫙기쳤거든요 어금니로 만들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무자비한 희생을 도와준 사람이 개츠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읽었을 때도 인상적이었고 영화에서도 인상적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한 번도 구경, 구경해보지 못했을 만한 그 셔츠들이었어요. 셔츠들이 정말 별하별 셔츠들이 막다 나오면서 그것들이 개츠비의 성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옷이라는 거는 사람을 싸고 있는 것이고 옷이야말로 어떤 허용의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이 셔츠를 보면서 데이지가 막 울잖아요. 이렇게 멋진 셔츠를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그래서 이 셔츠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물과 빛이 잡히지 않는 꿈이라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잡히는 허용과 허세가 아니었나 뭐 이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닉. 이 캐릭터죠 역시 이 피츠럴드는 대단한 글쟁이인 게 캐릭터들의 경중을 잘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강약을 그래서 말하는 자인 닉은 상당히 캐릭터가 강하지 않았고 어, 뭔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대상에 대한 약간 흡수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츠비는 전체 장면을 그리는 묘사가 엄청나게 뛰어났고요. 그래서 어, 영화적 상상력이 계속 어, 그런 어떤 영감을 받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어,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같이 계속 중첩돼서 떠올라서 예, 책이 마치 약간 시청각 자료를 <웃음> 본 듯한 그런 느낌의 책 읽기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왜그 위대한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 왜 위대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소개했던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떤 모든 걸 이런 허무한 그런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아버리진 않았고 어떤 의욕적인 글씨를 했다고 랬잖아요이 1925년에 쓰여진 위대한 개츠비는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위대한이라는 말은 개츠비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작가가 개츠비에게 부여한 개츠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가 여러 가지 거짓과 위선과 뭐 이런 허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방법이 옳지는 않았지만 이가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열정과 사랑 그런 어떤 낭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인간에 대한 희망. 그것을 피처럴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 이거라도 있으니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제 나름의 개츠비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 다음번에 또 글쓰기, 또 재미있는 책 읽기, 그리고 빵언니의 잡다 이야기, 그리고 여행 이야기로 또 만나요. 음, 빵언니 따라오세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안녕!